자, 여러분들 자기 채널 가시면 여기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네.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하면은요. 클릭을 하면 자 클릭하면 채널을 수정하는 화면이 뿅 하고 나와요. 보이세요? 자, 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재방문 구독자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신규 방문자용이라고 나오죠. 보이세요? 네. 그러면 신규 방문자용 들어가면 여기 예고편 등록이라고 나올 거예요. 보이나요, 여러분? 예, 예고편 등록 들어가면 자기 채널은 나올 거예요. 저는 이미 등록돼 있어서 나오는 거고요. 나왔나요, 여러분? 그 예고편 등록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클릭하면 이제 자기가 올린 동영상 리스트가 나오죠. 거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다른 사람들 채널 있죠. 나 디비랜드 가볼게. 제거니까 안되고 만약에 다니샘 가볼까요? 네. 단위 t v 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보게 되면 다른 사람 채널을 딱 들어가게 되면요 은 채널을 들어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요 영상 있죠? 보이세요? 네. 그 사람 채널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 저거 저게 뭐냐고요? 저게 예고편 저게 채널 예고편 그래서 내가 찍은 영상의 채널 예고편을 바꿀 수 있어요, 계속. 누군가 내 채널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채널에서 처음에 저희 영상이 재생되게 해줄 수 있다고요. 저게 채널 예고편이라고, 예고편. 이해되나요? 그럼 내가 찍은 영상에서, 어,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그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채널 예고편으로 등록을 해놓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등록, 응. 내가 원하는 영상을 등록해놓으면, 걔가 이제 내가 누군가가 내 채널 들어오면 계속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등록하는 게, 여기, <웃음> 처음에, 신규 방문자용에 있는 채널 예고편. 됐나요? 네. 자기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본인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선택하는 거, 어디 끌어오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내가 영상을 10개 올렸으면 10개 중에 선택하는 거고요. 100개 올렸으면 100개 중에 선택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네. 자.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은요, 내려보시면, 아, 내려보시면, 이 섹션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섹션 추가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처럼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 거를 살짝 한번 볼게 다시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 제 채널을 가보게 되면, 제 채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업로드 한 동영상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을 올리신 분들 전부 업로드 한 동영상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저는 뭐가 있어요 여기 인기 업로드 나오죠 그죠 인기 업로드 나오고 그 밑에 또 뭐가 나와요 교육생에게 증하는 교육영상 초보자가 배우기 정말 IT 공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워 포인트 기초학습 OBS 스튜디오 설치 및 사용법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요 구분을 시켜놨죠 이걸 우리가 불러가에서 카테고리라고 하죠 그죠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재생목록이라면 재생목록 그래서, 이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만들어서요,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섹션 추가, 섹션을 추가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일단, 인기 업로드만 먼저 등록을 해보자고요. 인기 업로드만. 여기 섹션 추가 버튼을 탁 누르면은, 여러분, 누르면, 콘텐츠 선택이라 나와요. 보이세요, 여러분? 네. 클릭하면, 위에, 업로드한 동영상 위에 인기 업로드 딱 나올 거예요. 그죠? 그걸 딱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하면 자 클릭을 하면 요 여러분 인기 업로드 쭉 리스트가 나오죠 나왔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요거를 레이아웃에 보시면 가로행 세로행 나오잖아요 보이세요 가로행 되어있는데 그 세로 목록 바꾸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쭉 바뀌죠 그죠 그리고 세로행 바꾸면 아, 가로행 바꾸면 이렇게 일자로 쭉 보입니다 보이세요 보여준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가능하면 가로 행으로 해놓으세요 가로 행으로 세로 행으로 하지 마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 완료 버튼이지 완료 완료 버튼을 딱 누르면 제일 위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업로드한다 즉 업로드한 순서대로 영상이 보이고요 밑에는 뭐예요 그 업로드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린 게 뭔지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채널을 딱딱딱 만들어서 앞에다가 꾸밀 수가 있어 꾸밀 수가 이해되셨어요 자, 꾸밀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저처럼 이제, 교육생에 제공하는 교육영상, IT공부, 뭐, 기초학습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려면 뭘 만들어야 되냐고요? 재생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요. 재생 목록.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재생 목록을 어디서 만드냐면, 위에, 제일 위에 보시면, 홈, 동영상,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있죠? 어, 이 재생 목록을 클릭하는 거라고. 클릭. 자,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요, 여러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죠? 하나 딱, 하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거기 보시면, 여기 새 재생 목록, 보이세요? 새 재생 목록. 네, 이걸 클릭. 네. 클릭하시면, 여기, 재생 목록 제목 적게 돼 있죠? 보이세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제목을 적으면 돼요. 뭐,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아니면은 뭐, 뭐, 거기, 뭐라, 데카르트의 뭐 철학적 이야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분류할 제목, 그, 그, 카테고리 분리할 제목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보통, 제, 제목이, 그, 제 제목이 나와야 되니까, 디비랜드라고 하는 제 채널명을 적고요. 제 채널명을 적고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뭐, 뭐를뭘 한번 제목을 적어볼까요? 뭐, 그냥 부동산, 어, 뭐랄까,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쪽 제가 제목을 안 적어가지고, 어, OBS, 기초, IT 쪽 위주로 제가 적다 보이게 되니까, 아니면, 디비랜드가 전하는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전하는 부동산 이야기 뭐 이렇게 그죠? 나름대로 좀 풀어 쓰는게 좋겠죠 그죠? 그냥 부동산 정보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좀 풀어서 제목을 적어주는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제목들을 계속 만들면 된다고요 자 이걸 만들어서 만들기 버튼 있죠 만들기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연필처럼 생긴 버튼이두 개가 딱 나올 거예요. 보이세요? 예. 네. 네. 만들기 누르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제목을 다시 수정할 건지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 이 재생 목록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저는 설명 을안 집어넣는데, 설명을 집어넣으면 이 영상이 이제 이 목록이 뭔지를 갖다 내가 설명을 집어넣게 되면은, 전체 재생 목록을 보고 보는 사람들이, 그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서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여러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해됐죠 그죠? 여기는 없어요. 아직까지 재생 목록 만들어놓고 등록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만들,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재생 목록에 이제 영상을 등록하면, 등록하면 이제 다시 들어오면 여기 보일 거예요. 등록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 등록하고 다시 와야 돼. 왜? 순서를 정해야 돼요. 왜? 업로드한 동영상은 여러분, 잘 보세요.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업로드한 동영상은 내가 맨 마지막에 업로드한 게 제일 앞에가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재생목록은 안 그렇다고요. 재생목록은 내가 순서를 안 정해주면 제일 마지막에 등록하는 영상이 제일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내가 등록했는데 제일 앞에 안 나오는 거야. 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시 재생목록을 만들고 영상을 등록한 다음에 등록하는 거 알려줄게요. 다시 오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정렬 기준 있죠? 정렬 기준 가서 여기 추가된 날짜 최신면 보이세요? 이걸로 한번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맨 마지막에 등록된 영상이 딱 보여요. 안 그러면 맨 마지막에 등록된 게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안 보인다고. 오래된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오래된 것만. 가끔가다 관리를 정상적으로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영상이 자, 거 늦게 나오시면 늦게 계세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거는 나중에 나중에 한번더 보긴 하겠지만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끝났으면 저장 버튼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X를 누르고 나가거나 이해되시겠어요? 아, X란다. 여기 백 버튼이죠, 백 버튼. 백 버튼 눌러서 나가시면 돼 그냥 만들고 나가면 여기에 지금 만들어진 게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죠, 그죠안 보이죠. 그러면 다시 아무 때나 동영상을 갔다가, 이해되시겠어요? 갔다가, 다시 재생목록을 눌러보세요. 왔다 갔다 딱 하면은 보일 거예요. 나온 게.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만드는 보이죠? 그죠? 네,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재생목록을 몇 개를 만드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내가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 이렇게 탁탁탁탁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불리할 영상,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집어넣으실거예요 집어 여러분 한 두세개정도 만드시면 돼요 두세개정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거를 어떻게 하는거예요 이제 앞에다가 분류를 시킬거예요 여러분 분류를요 분류작업을 할거예요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재생목록 만든 다음에 이제 영상을 그 재생목록에다 집어넣어야 될거에요 그죠 집어넣으러 갈거예요 집어넣으러 집어넣어요 자 재생목록 다 만드셨어요 만드셨으면 이제 다시 나갈거예요 다시 나갔다가 재생목록 영상, 원래는 옛날에 이 유튜브가 그이 시스템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개정되기 전에는 바로 그 재생목록 만든 다음에 영상을 등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되고 바뀌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라지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별도로 작업을 해야 돼요. 집어넣으시려면. 집어넣으시려면. 자,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그 자기 채널명 있죠? 본인 채널명. 보이나요 여러분? 네, 본인 채널명을 클릭 네. 자, 본인 채널명을 클릭하면 여러분 클릭하면 다시 아까 이 화면으로 돌아오죠 그죠? 첫화면으 왔죠? 네, 오면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네, 클릭 자,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하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시보드가 나오면 대시보드 나오죠 그죠? 대시보드 대시보드 밑에 뭐가 나와요? 동영상 나오죠 우리 썸네일 할때 했잖아요 그죠 썸네일 할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자 그러면 여기 동영상 리스트 나오죠 보이세요 나왔나요 네 거기에 내가 지금 영상 올린거 있죠 여러분 영상 올린거 왼쪽에 체크 박스 보이세요 체크 박스를 딱 클릭하고 클릭하면 위에 재생 목록 추가 라고 나와요 그죠 그걸 딱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체크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재생 목록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동시에 한번에 그 재생 목록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재생 목록 추가하는 한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등록하는 방법인데 그것보다 는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어쨌든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동시에 여러 개 영상 몇십 개씩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분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하시는 게요 자 이렇게 일단은 그 재생 목록에다가 똑같은 영상을 하나의 영상을 이 모든 재생 목록에 다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꼭그 영상을 그 영상을 그 재생 목록 하나에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개 추가해도 되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에 영상 다 추가해 놓으세요 지금 여러 개를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개를 추가를 해놓으세요 여러 개를 추가를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재생목록 추가를 다 하셨잖아요 저장버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저장버튼 눌러줘야지만이 추가가 돼 저장버튼 눌러줘야지만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재생목록 추가 다 되셨어요 네, 끝났으면 다시 자기 채널로 갈 거예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보이죠? 자기 채널명. 네, 클릭해서 어디로 가요? 내 채널. 네, 본인 채널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인 채널. 자, 내 채널로 돌아갔죠, 그죠? 내 네, 채널 가면 거기 다시 어디로 간다고 이번에는요? 채널 맞춤 설정. 보이나 요 여러분? 네, 채널 맞춤 설정. 자, 채널 맞춤 설정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채널 맞춤 설정 들어왔나요 네 그러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섹션 추가 네, 섹션 추가를 클릭하면은요 클릭하면 왼쪽에 이제 콘텐츠 선택 나오죠 네, 콘텐츠 선택 클릭하면 이제 여기서 어떤걸 선택하면 되냐면은 여기 재생 목록에서 보시면 단일 재생 목록 이라는게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여기 단일 재생 목록을 클릭 자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뭐가 나와요? 재생 목록 찾기라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 여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재생 목록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또안 나오네. 음. 나와야 돼 여러분. 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지 유튜브가 문제가 있는지 아마 제가 봐서는 유튜브 쪽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리스트가 나 나와야 돼요. 나오면 그 리스트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 선택하면. 그게 아까처럼 업로드한 것처럼 딴다고 나와요 짠짠하고 나와요 이게 리스트가 이쪽으로 나오는데 안 나와요 지금요 아마 유튜브에 오려가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리스트 나오면 나오면 그거를 체크할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것처럼 영상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를 가로행으로 할지 세로행으로 할지 지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시고 잘 보세요 순서 바꾸는 거예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죠? 이걸 올 여러분들 지금 두개 있기 때문에 돼요. 인기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돈넛두개 있잖아요. 네. 가서 갖다 대면 화살표 보이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 이렇게요.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순서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자기 제, 채널명 있죠? 이 채널명 누르면 누르고 나가면 이 채널이 딱 그렇게 바뀌어있는 모습이 안녕하세요, 모습이 짠하고 보일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시는데 게있는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단일 재생 목록 거기서 목록을 선택만 할수 있으면 막 선택해가지고 등록만 하면 지금은 어차피 영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니까 준비만 해두시면 돼 준비만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뭘할수 있다고요? 예 네.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추가하시고 받고 그러면 그렇게 해놓은거랑 그렇게 안해놓은거랑 화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화면 자체 디자인이 굉장히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요. 요렇게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그죠? 한번 볼까요? 다명이고 네. 요렇게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나만 더 올려도, 그죠? 하나만 더 올려도 보이는 게 달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요? 그죠?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더 다르죠. 거기다 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딱딱딱 잘 나열을 해놨잖아요. 또 훨씬 보기가 좋아요, 지다 채널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어, 이미지가 꾸며진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가지고 재생 목록을 만드는 방법까지 해드릴게요. 재생 목록 만드는 방법은요.